자,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 음, 뭘? 뭐? 앞쪽은 쉬우니까. 1번, 후다닥 하자고.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인데, 뭐 설명 쭉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니까 요 설명대로 탄소하고 수소하고 기본적으로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있냐. 그거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탄소화 합물은 뭐, 애는 탄소 없으니까, 애도 탄소가 없고, 애도 탄소가 없고, 애도 탄소가 없잖아, 그치? 그럼 볼거 없이 탄몇 번? 그럼 4번. 그래서 탄소화 합물인지 그거 묻는 거고, 가끔 탄소화 합물인지 탄화수소인지 구분하는 게 있어.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나 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볼수 있도록 해야 돼. 음,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제반응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발열 반응은 본인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차이만큼 외부로 방출을 하는 거거든. 따라서 주위로 열을 방출을 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해서 학생 의 A는 맞는 거고. 다음에 학생 b 는 발열 말고 또뭐 있어? 흡열도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모든 게 발열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학생 b 는 예, 틀리게 되죠. 다음에 학생 c 같은 경우는 아, 요거 보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이 그 연소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발열 반응 대표적인 거한몇 가지, 한 두어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c 도 맞죠. 그래서 맞는 건 a 하고 c, b 는 틀린 거야. 예, 그래서 답은삼번 예, 되겠네. 다음 넘어갑니다. 음. 자, 3번. 전자배치인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파울리 먼저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파울리에 어긋난 건싹 치우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 싸움은 이 오비탈 내에서 보는 게 아니고, 1S 다 채우고 2S, 다음에 2S 다 채우고 3S 이렇게 보시는 거고, 다음에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S 오비탈은 적용이 안 돼. P 오비탈처럼 에너지 주위가 같은 오비탈이 두개 이상 있을 때 써먹는 거거든. 따라서 P나 D나 여기에 써먹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자를 채울 때어 원래는 스피양자수 방향이 같은 걸 많이 채워야 된다 이건데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홀전자수가 많게 채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야. 그래서 기억 가와 나는 모두 바닥 상태 전자 배치냐? 일단 파울리부터 걷어내자고. 다 보시면 요게 바로 파울리에 어긋나 버리잖아. 그치? 따라서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가 맞는 말이고. 자, 그럼 그것 빼고 어 싸움 들어가게 되면 싸움은 애는 뭐 앞에 다 채우고 갔으니까 맞고 애도 1S, 2S 다 채우고 2P 갔으니까 맞는데 애는 2P 다안 채우고 3S 갔으니까 애는 여기에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 더 훈트. 피만 보시면 돼. 홀전자 최대로 많게 했고 애도 많게 했죠 뭐 순서대로 철필은 없어 여기에선 다음에 애는 아 훈트 예 이것도 맞는 것이 홀전자 최대로 해서 그러면 기억하고 다 나는 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바닥 상태가 맞는 거고 다음에 라는예 싸움에 어긋났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맞는 것이 그래서 요거는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됐지. 예, 전자배치 채울 때는 파울리 먼저 제껴내시고, 그 다음에 싸움과 훈트 그 순서로 보시면 될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음. 세 가지 물질이 이제 구리, 염화나트륨, 다이아몬드 있는데 구리는 금속 결정이잖아. 그렇지? 염화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 붙어 있으니까 이용 결정이고 그다음에 타,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돼 있잖아. 비금속으로만.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 결정인데 공유 결합을 하는데 공유 결합하는 건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하고 그다음에 분자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는 yes, 원자 결정이라는 것까지 파 놓으세요. 그러면 기억이 구리는 연성이 있냐.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이 연성과 전성이 있다는 거니 예, 그래기억은 맞는 거고 다음에 니 니은 NACL은 요거좀 요거 봐야 돼. 상태 주의해서 보도록 하라고 알겠지? 그래서 NACL은 이온결정인데저 네모 박스 친 것이 S 고체로 되어 있으면 전기 안 통하는 거고 저게 액체 L이라든지 또는 AQ 수용력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를 통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액체 상태니까 전기전도성이 있다가 맞는 거야.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한다가 역시 맞죠. 그래서 이건 뭐길이디가다 맞는 거네. 그렇지? 음. 예, 뭐 이것도 쉬운 문제고 다음 넘어갑니다. 예, 5 번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에서 small a small b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기억도 찾아내야 되고 기억은 공부 좀한 친구들은 금속에 산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할 거고. 아,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알 거고 아수 여기 써놨네 그럼 나머지 쓰라는 거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를 빼내면 Z 하나에, ZN 하나에 CL이 두개 남아 있으니까 N은 ZNCL2다. 이렇게 딱쓸수 있겠지 뭐. 그치? 어, 됐네. 기억. 기역. 기억은 ZNCL2다가 맞는 거고. 밑에는 이게 산화하는 반응인데 산화수 안 맞춰도 돼. 그냥 왜냐하면 이게 CL의 개수, 알루미늄 개수가 일단 딱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CL이 여섯 개니까 아, HCL 여섯 개면 되고 수소가 여섯 개니까 N은 세 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합은 9다. 요게 맞는 거고. 다음에 이것은 그 화학 반응식이 두개 나왔잖아. 그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푸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같은 양의 ZN과 알루미늄을 각각 충분한 양의, 이걸 다 반응시켰다 이 뜻이야. 그래서 아연과 알루미늄을 같은 양, 예, 같은 양 나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려면 요거 2라고 돼 있잖아. 이걸 2로 바꾸는 거야. 개수를. 그럼 애도두배 시키면 4가 되고, 애도 2가 되고, 애는 2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바꿔놓고 비교해보시면, ZN과 알루미늄을 전부 다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H2는 여기에는 두개 여기에는 세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대2가 아니고, 그렇죠? 2대3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비급보기는왜 1대2라 썼겠어? 여기 개수 1이고, 여기 개수 2, 여기, 아니 3이라 썼구나. 1대3이라 써주지. 하여튼, 그러면 2대3 이렇게 나와요. 에? 예, yeah, 5번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네. 다음, 6번 갑니다. 예, 음. yeah, 이제 뭐 6번이니까 요것도 분자 가나다의 구조식 나타낸 건데, 우리가 그 구, 루이스 구조식에서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안 찍어주거든. 따라서 여기 한 쌍, 플로린 세 쌍씩을 좀 그려놓으세요. 산소 두 쌍. 물론, 요 문제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는 해. 기억갑니다. 극성분자. 야, 우리 고교 과정에서 무극성분자 조건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배우잖아. 고교 과정에서. 에? 어, 뭐 있죠? 어,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없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다음에 주변에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애는 무극성분자 취급을 한다고 라 했지. 그러면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 극성분자 취급하면 고교 과정에서는 다 맞아 들어가. 자, 그래서 극성분자는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극성. 나머지 이두 개는 예, 무극성이죠. 그래서 한 가지이다. 다음에 결합각은 가가 180도잖아요. n은 약 107도쯤 되겠네. n은 약 104.5도쯤 될 거고요. 따라서 가가 가장 크다가 맞고 180도보다 클 수는 없잖아.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건 탄소는 없으니까 질소밖에 없죠. 따라서 두 가지가 아니고 한가지다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건 예, 니 하나밖에 없겠네. 됐지?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예, 이제 양자수 문제인데 아주 가볍게 양자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수업 때그 수능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양자수가 정말 기본적으로 나오면 10번 째 이하로 나오면 양자수 개념만 알면 풀수 있게 해놓을 거고. 한 10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나오게 되면 오비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전자배치와 좀 연결시켜서. 그게 한 13번대 넘어, 13번대를 넘어가게 되면 바닥상태 전자배치 찾는 거를 오비탈 말로 좀 바꿔서 낼 거라고. 근데 이거는 아주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수업 때 우리 많이 했었잖아.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우리가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부양자수가, 부양자수가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 값이 0이고요그 다음에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게 1이자냐. 그러면서, 자기 양자수는 s는 무조건 0이지. p는 오비탈이 3개니까, 뭐, 이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따라서, n 더하기 l, 주 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가 1인 건, 그렇죠. 1s밖에 없고, n은 2s밖에 없고, 3에는 두 가지 있다 했지. 뭐, 음, 3p, 아, 3p가 아니죠. 2p하고, p가 1이니까, 2 더하기 1, 그 다음에 3s 두 가지 가 있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둘 중에 누구냐를 이걸로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S오비탈은 SO 자기가 무조건 0이거든. 0 더하기 0이니까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N은 1 나왔으니까 아, 요 케이스구나 이거죠. 뭐. 따라서 N은 3S가 아니고 2P다만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기억. 그래서 부양자 수는 가하고 나는 둘다 S오비탈로 SO 같을 수밖에 없고 에너지 순위는 내려갈수록 커지죠. 그래서 반대로 써놨네. 나가 더 큽니다. 다음에, 디글, 다의 모양은 구형이냐. 피오비탈은 구형이 아니고, 뭐, 아령형.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 양자수에 대한 거는 처음에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전자배치하고 좀 엮어가지고, 전자배치에 나오는 뭐, 피오비탈 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오비탈로 좀 바꿔서, 어, 하는 연습을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넘어갑니다. 8번 그 우리가 증발속도와 응축속도와 함께 된 건데 증발속도 이렇게 표시하자고 응축속도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럼 증발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물질의 종류하고 온도 그다음에 동적평형일 때만 에 이게 같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응축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그 그치? 그런데 얘는 첫 번째가 진공용기야 진공. 용기야, 진공. 그럼 진공이면 수증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거든. 따라서 응축이 빵인 거야, 빵. 그럼 증발밖에 안 돼. 그 과정에서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놔둔 거야. 따라서 증발 속도는 전부 다 어때? 그렇죠. 셋다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상태에서 점점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점점,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와중에 요 값이 같아질 때가 동적평형이라고. 즉, 응축속도와 증발속도가 같아질 때 그렇죠? 이때가 바로 평형이라는 거지. 아, T3가 바로 평형인 거야. 그러면 T2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보니 여기 이걸로 결정하는 거야. T2는 아직 액체, 액체와 액체 기체 봤을 때 응, 요가 B, B가 C보다 작아. 작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야? 기체가 더. 그럼 조금밖에 없었다 이 뜻인 거지. 기체가 조금밖에 없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동적 평형인 거야. 그럼 뭐 여기도 여전히 평형은 아니라는 것이 그럼 평형이 아니니까 당연히 증발 속도가 더 빠를 거고 b는 1보다 작고 아 계속해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중이구나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발 속도는 이렇게 일정 하거든 근데 넣은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요 아마 요 때쯤에 한 t1 잡고. 그리고 여태쯤 한 T2 이렇게 잡고 T3는 여기 언저리 쯤 이렇게 있는 거겠죠. 이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음, 어렵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A는 1보다 작다가 낫고 B는 1이 아니죠. 요걸로 푸는 거야. C가 1보다 작다는 걸로. 1보다 크다는 걸로 해선 다음에 T2일 때, 요 시간일 때 동적평형이냐? 아니라니까 아직까지도 평형은 안된 거야. 역시 이걸로 푸는 거야. 알겠지? 평형이면 이값 자체가 항상 일정할 거야. 얼마로 C로 일정할 거라고. 그래서 땡이지. 에헤. 아 B 일 아니지. 왜 동그라미 쳤냐? 1 아닌데, 그렇죠? 보다 작은데.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음. 네, 이거는 어, 보호모형식으로 화학 결합을 나타낸 거잖아. 맞지? 음. 그래서 누군지 찾기만 하면 되니까. 야, 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어. 껍질 하나에 하나만 내 거야. 그럼 수소죠, 뭐. 공유 한 쌍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바로 세면 되겠다. 플로린. 그럼 W는 수소고 N은 손 하나 잡고 여기 손세개 잡고 껍질 두 개니까 탄소. N은 비공유 하나 있고 손세개 잡으니까 질소에서 바로 찾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W하고 X 붙었는데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1이잖아.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A가 마이너스 음성. 그럼 N은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W가 부분 양전화가 맞고 전기 음성도는 C하고 N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않니? 그치? 따라서 Z가 Y보다 크다도 역시 맞고 w YW4는 뭐냐 하면 탄소에 수소가 네개 붙은 거거든 그럼 일단 탄소하고 수소가 일단 결합돼 있으니까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돼 있으니까 이 결합은 바로 뭐? 극성결합 주의할 게 분자는 무극성이거든 그래서 결합을 물어봤냐 결합의 극성을 물어봤냐 아니면 분자 자체의 극성을 물어봤냐?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물어봤냐? 그건 구분 좀 하셔야 돼, 알겠지? 따라서 이 허둥지둥 풀다가, 음, 무극성 분자지? 하고, 무극성 극성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클라이. 예 네. 아, 있다. 왜 자꾸 X라고 하냐? 음. 그래서 결합은 있다. 음. 됐죠? 그래서 길이디가다 맞아요. 10번 넘어갑니다. 네, 10번은 그,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있는대로 문제만 풀면 그냥 아이고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구성원자 수몇 개, 두개 아, 그러니까 이들 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사실상 고교 과정에서는 잘안 배우잖아.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수능반 할 때는 대충 야 이래서 공유 몇 개야 공유 몇 개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니?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야, 구성 원자 수가 두개면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몇개 필요해? 그런데 현재 몇 개밖에 없어? 따라서 몇 개를 공유해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거 묻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실천해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숫자넣 어서 맞는 식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산소는 16이니까 6자리 두개니까12 이렇게 하는 거고 따라서 A는 2, e, B는 12, C는 2인 거. 그식 만족하는 거 보면 여기서 진짜 친절하게 A는 전부 다 8A 해줬잖니. 그럼 16인 거야, 16. 그렇죠? 그다음에 B는 아 B에서 c 빼면 16안 나오잖아. B에서 20 e 빼면 또안 나오잖아. E, B에서 C 빼면 24, 2 e 빼면 또16안 나오잖아. 그렇지? 이세개다나가이 되는 거고 B에서 2C e 더하면 여기에다가 2C e 더하면 딱16 나오네. 얘는 성립하고 이식 자체가. A는 2B니까 e, 아 성립 안 하잖아. 그래스탑은 4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고 원칙적은 이런 거야. 이것의 의미는 산소 원자가 두개잖아 그럼 산소 하나당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8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파, 8A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근데 실제 우리가 화학결합은 가장 바깥껍질만 가지고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산소는 가장 바깥껍질에 16쪽이라서 원자과 전자수, 껍질에 전자가 6개 있다고. 따라서 그런 산소 원자가 두개니까 이게 바로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 따라서 16개가 있어야 되는데 12개밖에 없어. 따라서 여기에서 요 차이만큼이 발용, 바로 뭐겠어? 어, 공유결합을 해서 채우자 이런 거야. 그럼 몇개 채워야 되니 전자는 1 6 개, 열두 개 빼면 어네 개를 채워야 되는 것이 4 개의 전자를 채워야 되고 거기에서 n은 공유 전자쌍 수니까 아 나누기 2하면 되겠네 전자쌍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식 나오는 거야 8a 필요한 전자 그 다음에 현재 어 어디냐 b 어 b가 뭐지 원자과 전자수 합이네합 그렇죠 합 b 죠그 다음에 전자쌍 수 곱하기 2하면요두개 합치면 옥텟 만족한다. 그 내용인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알겠죠? 뭐 음. 아, 논술한 을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해서 고난도의 분자고저 그리는 건다 그렸을 거고 뭐 우리 수능 같은 경우는 방금 한 대로 뭐 때려 넣으세요. 알겠지? 음. 넘어갑니다. 음.